성공적인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혈압이 좋아진 사례네요. 음. 저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아, 그, 그런 그 영화가 있었죠? 음. 어, 택시 하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죠. 특히 밤낮없이 운전 하셔야 되는데 음. 전부터 가벼운 코구려와 잠꼬대를 하곤 했는데 지난 6월경부터 밤에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하품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운전 중 에어컨만 틀어도 잠이 쓰다져서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제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음. 수면담검사를 해봤습니다. 음. 이분은 상당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자기 몸을 음. 잘 관찰하고 음. 바로 수면단검 하신 음. 분이잖아요 음. 다행히 음. 증상이중증이 아닌 걸이 나와서 음. 병원에서 세 가지 방법을 권했답니다. 음. 수술 이분의그 멘트가 완치율 30% 미만 재발 가능 의사가 권하지 않는둘양구식 <웃음> 음. 기도 확장기 양구기이죠이건 예. 중증 환자한는권하는 것들 구구는이기구이오구 경증 환자에 권하는 듯이 아, 병원에서 나름 파악하신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고 음. 입안에 뭘 물고 잔다는 게 어색했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수면 장애가 없어지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고 지금은 매일 착용하는데 자고 난 다음 날은 혈압도 신기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낮에도 하품이 나지 않고 에어컨을 틀어도 졸리지 않으니 운전하는 게 신납니다 이게 정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비슷한 증상에 시달리는 분께 적극 권합니다 역시 잠이 보약이 많네요 음. 특히 버스든 택시든 트럭이든 핸들을 자주 잡는 분들께 적극 권합니다 깜빡 졸음운전하다가 대형사고를 일으키면 아차는 하 순간 이미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중요하죠. 이게 응. 한 순간인 인생의 한 순간에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보험 괜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보험은 막상 일이 닥쳐서 뭔가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 바드는 응. 매일매일의 일상을 활기차게 해주고 그런 불상사를 위원에 방지하는 거니까 이거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웃음>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